안녕. 안녕하세요. 반갑다. <웃음> 좀더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져가지고, 음. 어, 진짜 미안한 마음이 큰데, 그래도 아. 오늘이라도 이렇게 볼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 아, 진짜. 그럼 <웃음> 지금 일 끝나고 바로 온 거야? 네, 맞아요. 어... 지금 네. 몰골이 말이 아니야. <웃음> 아, 왜? <웃음> 왜 말이 아니야? 지금 이런지 얼마나 된 거야? 지금 이제 7개월 조금 7개월. 넘었어요. 아, 네. 그래도 좀 되긴 했다. 그래도 반년 넘었네. 네, 맞아요. 지에서 보내줬을 때 그때 이제 내 기억으로 이제 타지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완전 혼자 지금 생활을 하, 해가지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어때? 그럼 외로움이나 그런 것도 좀 괜찮아지는 거 같아? 제가 지금 그 사연 보냈을 때는 집이랑 좀더 멀리 있었는데 음. 지금 이제 딱다행히또 집이랑 가까운 곳으로 근무지가 옮겨져가지고 그럼 지금은 본가에서 그래도 출퇴근을? 네와 다행이네 맞아요. 처음 그거에 지원했을 때는 혹시 어떤 마음이었어? 11월 달이 제가 일한 지한 4개월쯤 됐을 때라 아직까지는 좀 적응하는 데좀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전 멀리 있었던 타지였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아예 없었고 그래서 좀 외로운 마음이 좀 컸었던 것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신청 했는데 <웃음> <너무 웃음>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아 진짜 피, 좀 핑계를 내자면 내가 할 말은 미안하다는 말 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어, 연진이도 그래도 그동안 뭐 성경라이브도 같이 하고 음. 막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SNS 너머로 알고 지냈었는데 그래도 그래서 도그래 연진이가 또 그렇게 지원했을 때 되게 반가웠거든 또 오늘이라도 늦었지만 볼수 보러 올수 있어서 나는 너무 좋더라고 음. 어. 좋았으면 좋겠어 나도 <웃음> 어. 아 맞다 너네때 다른 거 봤어? 1편 2편? 네 봤어요 봤으면 알겠지만 오늘은 약간 우리가 반말하는 시간으로 편하게 <웃음> 어, 편하게 그냥 어 나한테 친구라는 느낌으로 오늘 밖에 기회가 없기는 해. <웃음> 야, 편하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애들고 이런저런 연진이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보니까 집이 청주. 청주시 그쪽이라 들었어.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버스로 왔다 갔다 한, 하는 것 같아서 집도 좀 데려다 줄게요. 어. 편하게. 아이고, 너무 감사. 하 <웃음> 네. 그래서 <웃음> 오, 오늘 네. 좀 퇴근길도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아 그렇게 오늘 좀 같이 시간 보내면 네. 좋을 것 같더라고. 이제부터 반말해서 반말로. 반말. <웃음> 반말. 반말로 그래. 한번 불러봐 진호나 한번 불러봐. <웃음> 이름까지. 어, 한번 불러봐. <웃음> <웃음> 한번 불러봐 시원하게 어 진호나. <웃음> 아이고야 <웃음> <웃음> 그러면 지도나는 나중에 하고 말만 편하게 우리 친구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밥은 먹었어? 아니요 밥은 아직 못 아, 먹었어요 그래? 네. 혹시 편의점 음식은 괜찮아? 어, 네 좋아요 어, 그래서 같이 여기 앞에 편의점 있더라고 음. 그냥 앞에서 그냥 먹으면서 또 이야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괜찮아? 그러면 오케이 이동해보도록 네. 하자 네. 가자 아이고 자 우리 이동하기 전에 그래도 혹시 모를 소독을 위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회의하면서 집에 데려다주자 퇴근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하는데 바로 집만 데려다주기 좀 너무 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야경을 볼 데가 없을까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수암골 한번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괜찮 너무 좋아요 <웃음> 다행이다 야 진짜 매일 출퇴근 한시간 한 반? 와 진짜 힘들겠다 이제 좀 적응이 됐어 그래도? 조금은 적응이 된것같아 원래는 이제 집에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뻗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잠깐 핸드폰 할 시간은 있다는 게 어,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 왜한시간 반이면? 아침에는 버스에 자고 저녁에는 노래 찬양 듣거나 영상 보거나 그렇게 하는 거같요즘 최애 찬양 있어?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거는 미랄이라는 아. 제목인데 청관호 목사님?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미랄 좀 예전 곡들 좋아하는구나 너 맞아요 너 요즘 애가 아니구나 좀 <웃음> <웃음> 그런 얘기 많이 했더 요즘 에즐겨보는 유튜브 같은 기대 유튜브? 내가 생각했을 때 2년 전에 내가 유튜브 처음 하고 막 이렇게 떴을 때만큼 뭔가 그렇게 기특끼 유튜브, 유튜브가 또 활발한가? 잘 모르겠더라고, 또 나는 그래서 또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전도사님이랑당신에 <웃음> <정신해>. 우선도 <웃음> 어, 렇게 케이님 유튜브도 와. 많이 보고 그 외에는 약간 일상 유튜브를 좀 유튜브? 많이 보는 거 브이로그 하는 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부지런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따라서 뭔가를 좀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건막크리스천 분들 아니더라도 그 유튜브는, 브로그는고마 응. 이번에 새로운 직장 옮기고 나서는 뭐 그런 어려움 같은 건 없었어? 감사하게도 다들 되게 잘해주세 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했어 나는 사실 직장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야, 나도 이제 주변 사람들 많이 이야기 들어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응.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셨나 보네 기도를 많이 한게 이제 거리도 있긴 하지만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제발 기도를 많이 다행이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또 그때는 약간 되게 마음의 어려움이나 외로움들을 어떻게 이겨냈어 연진이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많이 풀었었고 또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전도사님 성경 라이브를 보면서 아. 많이 위로를 받았었고 나저 이렇게 내 미담 끌어내려고 말한 건 아닌데 이렇게 또 <웃음> 네, 감사하다 도움이 됐었다니 신앙적으로 그런 고민 같은 건 따로 없어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제가 손님들을 좀 이렇게 마주 보면서 많이 하는데 가끔씩 제가 지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손님들이 그냥 이유도 모르고 화를 내시고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조금 더 이분들에게 잘해드리고 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기분대로 아니면 저의 체력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막 변하게 되고 손님들한테 제대로 못해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가끔씩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아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내 느낀 게 하나님 인사들이 참 착한 것 같아 서비스직이 특히 쉽지 않잖아 어차피 뭐 평생 볼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 내할바 아니지 할 수도 있는 데 근데 또거기서도뭔 뭐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참내 보고 착한 것 같은데 근데 또연지야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을 다보여주지 못할지라도 이런 고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나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 정말 이런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이 되게 예뻐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좀난 들었던 것 같아, 들으면서. 사람이다 보니까 그분들까지 다 품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까지 너무 자책하거나 그러지 말고 가능한 만큼, 또할수 있는 만큼만 해도 충분할 거야. 뭐. 아니, 못 그랬으면 집에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웃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어. 진짜 직장 생활하면서 시앙 생활하기가 쉽지도 않지. 학생 때랑 좀 다른가? 또? 많이 혹시? 다른. 거. 어, 많이 달라. 고등학교 때는 미션 스쿨이었다 보니까 어. 기독교인을 드러내는 게 조금 더 편했었는데 음, 또 대학교로 올라오니까 기독교인이라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는 유난이다. 조금. 어. 네. 그렇게 하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사회에 오니까 더 쉽지가 않더라.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분별된 모습을 이렇게 좀네 편하게 보이기가 조금 네 눈치 보일 때가 가끔씩은 있더라고요. 진짜 그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 진짜. 뭐 그래도 어떻게 한 노력해본 거 있어? 제가 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었던 것. 일단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잘살수 있어? 그렇게 했을 때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어라고 그렇게 아. 말할 수 있으려고 노력을 아. 많이 하게 되 진짜 좋은 자세다,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해. 막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되게 그런 모습들 누가 봐도 기독교인 같은 그런 모습들을 중요할 수 있지.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행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들 은 되게 멋있고 중요한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요즘 시대에서는 내가 진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치? 잘하고 있네. 네, 네, 네, 네. 멋있네. 부끄럽네. <웃음> 아주 잘하고 있네. 일로 가면 되나? 그런 것 같아. 아까 풀무늬저쪽 있었던 거 보니까. <웃음> <아유>. <웃음> 감사하네, 그래도. 드디어 왔다. 어 힘들다. <웃음> 어 힘들어. <웃음> 일하고 평일하게 나온 적 있어? 아니요. 거의 못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진짜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해. 맞아요. 네. 저는 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왜?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네. 일을 너무 쓸데없이 <웃음> 많이 벌려놓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다또 하나님의 좋은 일에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 느끼는 것 같아요. 아유, 고마워. 내가 그렇게 너가 좋게 봐주고 응. 좋게 얘기해줘서 그렇지. 내가 사실 그 뭐냐, 애, 친구들, 그 너너들을 만나면은 다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만나게 된다면 뭔가 하고 싶었던 말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응. 처음에 이제 전도사님을 응. 알게 된 거는 그 유튜브 첫 동영상이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잘생기신 전도사님 그렇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인스타로도 그렇고 유튜브로도 보면서 어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시는 분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 단순히 내가 느꼈던 게 전부가 아니고 훨씬 더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전도사님 영상, 전도사님 관련된 것들을 보려고 했고 또 전도사님이 하시는 거를 통해서 제가 또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깨달은 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했어요 아유, 고마워 <웃음> 내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웃음>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아... <웃음> 자 가보자고 드디어 집에 가는구만 연진이 오늘 즐겁다 나도 우리가 연진의 퇴근길을 즐겁게 만들어주자 이런 마양인들로 왔는데 나도 즐겁네 <목소리> 아, 근데 이건 쉽지 않긴 해. 아, <웃음> 내가 운전한 차를 타고 있는 사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아니야 별로 없는 일이긴 한데 영광까지는 아니고 뭐 <웃음> 어? 뭘 줄게 있어? 걸리고 나시면 음. 목이랑 기관지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음. 목에 좋은 것들을 조금... 어, 그래?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좀... 오 기대는 하시면... <웃음> <웃음> 이미, 이미 엄청 기대하는 중이 <웃음>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아, 진짜 이제 마무리 오늘 어땠니? 너무 좋았어. 아, 그래? 웃고 응. 이렇게. 아, 그래? 아, 진짜 다행이다. 민진이가 이렇게 좋아해 주는 거 같아서 아 나도 되게 뿌듯하고 진짜 나도 오늘 되게 많이 웃은 거 같아 그래가지고 나도 되게 막 힐링 많이 되고 나와줘서 고맙고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서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SNS 너머로또 우리가 또 함께 할땐 함께 할때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하자고 다른 데또 보고 얘기하자고 <웃음> 뭐 선물 줄거 있어? 있으면은 카메라 앞에서 또 줘야지 <웃음> <웃음> 어 이거 네, 한번 보자 나나 나 기대 엄청 했거든? <웃음> 전조사님 책은 이제 사인받을 책 어... 자, 음... 홍보 한번 합시다 여러분 이게 그 음... 사랑 전하이기 위해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일단은 그냥 가볍게 비타민 아... 그리고 아 목도 야. 없으면 안 되더라고. 아뭐 되게 많네. 요거는 이제 목이 좀안 좋으시. 아. 사역하시고 하시면서 목이 많이 안 좋으시. 고마워. 써놓기에아 <웃음> 너무 고마워 진짜. 요거는 그냥, <웃음> 그냥 사안에서. 나 페리로제 진짜 좋아하거든. 아, 네, 맛있어어 내가 초콜릿 중에 유일하게 페리로제만 네, 먹었어 원래. 저거죠, 저거. 진짜 어 아, 너무 너무 좋다 너무 고마워 진짜. 짝지 편지. <웃음> 고마워. 야너 오늘 집 가서 혼자 읽으면서 눈물 한번 흘려볼게. 정내없아 아, 그래? <웃음> <웃음> 그러면은 다시 회수. <웃음> 진짜 고마워 연진아. 아 진짜로. 나도 아, 오늘 함께해서 고맙다. 아 이제 가자 집에. 네. <웃음> 아... 너는 어때?